짜자잔. 와, 야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약간 옛날 바빠도 오늘 데리고 와야지. 잠시만요. 삼촌들, 반갑습니다. 예, 이상훈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오늘 뭐 썸네일 보고 아마 너무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너무나 기대했던 이 작품들. 바로, 저스티스 리그 배트모빌 무려 1대6 스케일 되겠습니다. <웃음> 옆에 계신 분이 요거를 빌려주셨거든요 누구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규어 갤러리 이사를 맡고 있는 이상진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이상진 이사님. 사실 뭐 저랑 인연이 깊고 또 굉장히 오래 또 물건을 이제 팔아오신 분이어서 <웃음> 판매 업체로 오신 게 아니고 예. 피규어 매니아로서 맞습니다. 수집가로서 사실 본인 거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회사 거죠. 아, 회사 거예요? 어, 저희도 이렇게 전시를 하고 하니까 네. 하나가 필요해서 깨끗한 거는 고객들 먼저 보내드리고 아... 그 데미지는 판매하기도 그렇게 해서 예, 뭐 하는 거는 이제 <웃음> 본인이 갖고 <웃음> 뭐 그런 셈이죠. <웃음> 라이센스 제품은 아니고, 그, 디오라마 커스텀 작가님, 굉장히 유명하신, 재즈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그분의 제 작품인데, 이거를 예약을 제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피어되대한소문 듣고, 직접 전화를 한번 드려가지고, 아, 이거, 어디 하나 살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아, 저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럼 사시죠, 같이. 그래가지고, 기대 왔습니다. 빌려서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됐고, 절대 오늘 피규어 갤러리에 대한 홍보는 하지 않으시겠다고. 예, 예. 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작가님 전화 주시겠어요. 아, 옷을, 피규어 갤러리, 뭐. 와, 어, 키를 어, 입고 왔어. 이러고, 유료광고 못해야 돼요. 나돈 받아야 돼. 이럴 거면은 음, 진짜. 어떻게 장난감이라도몇잔 받을 까 그랬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냥 순수하게 오늘은 오셔서 네, 작품을 빌려주시고 같이 언박싱 하는 의미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대표님도 이 처음 열어보시는 거죠? 예, 네, 저도 처음 열어보기 때문에 저희 그 유튜브 채널인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유튜브 채널까지 홍보하신다고? 아 그게 아니라 아, 이 정도면 제 사람들 편지 해 주시죠. 아, 네, 해 네. 아 주세요, 해 주세요. 네. 이상홍 TV 구독자로서 아이고. 늘 챙겨보고 있다가 반가워서 그러면 이거 먼저 하시라고 해서. 아. 이렇게 오게 되었고 이 엄청난 물건을 부산에서부터 또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웃음> 네. 혹시나 이 언박싱 영상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PL 유튜브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혹시나 이게 없더라도 다양한 또 피규어들 리뷰 한번 감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아, 네네. 아, 너무 궁금했어. 아, 이걸 내가 샀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게 한 170만 원 정도의 예약을 받았었던 것 같고 지금은 가격이 더 올랐어요. 아마 200만 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 자자자. 와! 아, 이거 바퀴 굴러가네. 굴러가네. 예. 굴러가네. <웃음> 자동차가 굴러가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또 그렇게 좋네요. 아, 멋있다. 이게 굉장히 가벼운 플라스틱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밀도 낮은 플라스틱은 아니에요. 질감이 조금 남다르게는 약간 좋은 질감 같아요. 이렇게. 네. 그렇게 냄새가 확 나지도 않고. 맞아요. 거친 그런 뭔가 손으로 만든 듯한 느낌, 나만의 커스텀 그런 느낌이 있고. 회사를 끼고 나오는 것만큼의 완벽한 조형적인 디테일은 네.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밑에 바닥도 보니까 네. 바닥은 약간 왕구스러운 느낌에 위에는 조금 아, 어른스럽게 만들어내서. 위만 좋은면 됐지 뭐. 어, 그렇죠. <웃음> 저는 계속 좀 생각되는 게이 네. 앞에 부분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오, 오. 계속 바닥. 아, 그렇죠. 강박지기를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없어서 크게 한손좀넣어네요 움직임은 있고, 그만큼 안에 이제 조인트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굉장히 무거웠으면 얘가 분명히 무리가 왔을 거예요. 음. 어, 근데 크기가 크니까 그래도 무겁긴 한데, 제가 일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프라이먼의 그아캄나이트배트모빌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거는 스태츄고, 네. 안에가 이제 폴리스톤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가 있고, 이건 이제 안에 비워서 배트맨도 태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가벼운 느낌에서 음. 아마 여기 이제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첫 선을 보였고. 맞습 그때 장면이 슈퍼맨이 예. 뜯어가지고. 예. 아주 임팩트 있게. 배트맨 마크 로고 떠도 가만히 음. 숨 죽여 지내라 그랬더니, 테리, do you breathe? 여기 서가지고. 자 그럼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설명서는 네. 없고 <웃음> 무슨 말이에요? 아, 설명서가 없다고요? 그래서 해외 유튜브를 약간 의지하면 되는데 네. 일단 음. 저희의 어떤 노하우를 할까요? <웃음> 예, 우리 이상님도 전문가니까 한번 아유, 저는 뭐 전문가 예. 아니에요? 이게 뭔가 여기 꽂아... 꽂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을 딱 맞게 네개의기둥이 약간 피스톤 느낌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요렇게 꽂으면, 오. 택하나? 네. 네. 아 소리가 나야 되네. 그렇죠. 이렇게 딱. 약간 뭐, 유격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아이 정도는 레드선입니다 저는. 어, 안에 의자가 또 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도색 마감 자체는, 이렇게 뭔가 락카치한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아, 저도 좋아요. 이 대포는, 어, 뭐좀 무게감 있는데, 네. 아, 자석이네요. 자석이에요. 네, 이게 어, 밑판이 자석이 돼 있어가지고, 네. 와, 근데 진짜. 오. 어, 뭐. 앞쪽에 엄청나게 뭔가 복잡해 보이는 장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너무 좋고 이게 영화상에는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없이 스태치고 대신에 좌회전, 우회전은 됩니다. 이렇게 전선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오죠. 날개처럼 열리는 이 느낌. 너무 좋고요. 이런 운전석까지도 굉장히 나름 신경을 좀 써준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옆은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아주 뭐잘 빠졌고요. 특히나 기계적으로 막 뭔가 네,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들도 세부적으로 파츠를 꽂아놓은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방에 찍어낸 느낌은 있습니다만.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는 느낌입니다. 뒷바퀴도 엄청나게 크죠. 이런 부분들도 원래 윙윙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택량해줬고 대신에 이고무 타이어는 굉장히 탄탄한 실제 타이어 느낌이 좀 있습니다. <웃음> 이부분도 멋있네요. 빼땡이가 진짜 갈린 산느낌은 너무 좋고 여기에 이런 호스들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들까지도 표현해줬고요. 을 이쪽에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그래도 좀 덜렁덜렁하기는 하지만 베트모빌의 뒷날개도 예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조금의 유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마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건전지 트위겁입니다 여기에 AAA 건전지를 두 개를 넣어주면 불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불이 들어올지 운전석 쪽에 불이 와 들어옵니다. 불을 껐을 때와 불을 을때 4군데 정도 라이트가 점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뒤쪽에는 불을 켜도 아무런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앞쪽에는 불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이야, 양쪽에 네, 여기, 여기 두 군데 들어옵니다. 여기는 불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따로 라이트가 들어오진 않고 반사판인 것 같아요. 사실 라이트가 프라임원 아칸 라이트 배트 몰빌보다는 조금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두 군데만 딸랑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배트맨 자체가 굉장히 덩치가 사실은 1 2인치치럼 크거든요. 이게 여기에 탈수 있을까 는사실 의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텀블러 자체나 드로리안처럼 1대6 스케일 차를 해놓으면 겉에서 봤을 때는 스케일이 맞아요. 근데 사람처럼 꾸겨서 타지 못하기 때문에 피규어가 거의 다 대부분 못합니다 브리치웨이 액터 같은 경우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키워놨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1분의 1 스케일보다는 큰 스케일이에요. 이 친구도 딱 봤을 때 6분의 1스케일이기 때문에 피규어가 타기에는 조금 애매한 크기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태워볼까요? 여기에 업그레이드 파츠들이 또 있잖아요. 무기를 이제 장착한 모드는 저스티스 리그 버전의 배트모빌이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고 네. 지금처럼 뭔가 앞에 포 빼고는 이렇게 매끈한 느낌은 베데슈 버전의 어, 배트모빌이라고 맞습니다. 봐야 될것 같아요. 택티컬 수트를 입히면은 사실 여기 무기를 붙여놓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제가 이것만 꺼내놨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탈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배트맨 중에서도 가장 등치가 크다는 녀석을 우리 대표님께서 억지로 지금 꾸며 넣으셨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들어가고, 의자를 대신에 빼놓은 음. 상태로 이제 대신 거. 어, 의자를 빼는 게좀 팁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너무 좋고요 근데, 그 뚜껑은, 네, 다치진 않습니다. 요거는 네, 예. 뭐, 감수하셔야 될것 같고, 하나는 닫혀요 그래서, 하나 열어놓고, 요렇게 뭐 전시하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배트맨 이렇게 창 사이로 얼굴 보이는 그 장면도 사실은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그거는 안 되네요. 드로리안도 안 됐고, 드로리안도 그때 막 돌아가고 <웃음> 막 이렇게 고개 막 <웃음> 꺾어서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아니면 굳이 하는을 오고 싶으면 네. 하반실을 조금 절개를 해서 얼굴 쫙 보고. 그런분면한 분이 계세요. 이렇게 하반실을 조금 커트해가지고. 오탑 모습까지 보여드려봤는데 와 진짜 좋습니다. 제가 이래서 이거 사실 갖고 싶었어요. 예 네, 너무 좋았고 꺼낼 때는 어우. 아 내비 아, 뺄때 핸들을 먼저 빼고사빼고아 반차밖에 없는데 오오오오 이 친구에 별도 옵션 파츠들이 있습니다. 제네시 스가오가이거도 옵션 세트를 또 사야 된다는 라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친구 역시 옵션 세트를 따로 발매를 해줬고 뭐가 들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건 뚜껑이, 다른 뚜껑이 하나 더 있네요. 이제 영화상의 전투 모드 할 때, 날로오는그 아이들, 그 적군들, 살라베몬을 네. 이제 저격하기 위해서. 와, 여기서 꽂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를 빼볼까요, 일단은? 네. 가차없이 이걸 빼보고요. 네. 의자를 걷어내고, 뭐, 엄청나게 큰 메인 포를 하나 또 탑재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어. 마감도 이걸로 또 마감까지. 아, 이렇게, 이렇게. 와 이런 식으로. 탁, 탁, 마약 떨어지는 그런 느낌은 없었네요. 네. 와. 여러분, 보실까 미쳤다. 진짜 멋있다. 와. 아, 이거또 이렇게 각도에서 올라오면 좋을 건데. 그니까 그거는 뭐, 너무 많은 걸. 네. 예, 그냥 이렇게 큰 걸로 나와줬다. 만들어준 거에 예. 대해서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아, 여러분 빼요 와 멋있다. 뭐언어놓는 예, 느낌. 네 예. 어, 어떻습니까? 진짜 멋있죠? 와 이것도 이제 아, 전투 모델 때 바꿔서 악당들을 다묻히를수 있습니다. 와 마지막으로 그, 요 친구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게 <웃음> 측면 날개인가? <거>, 잠깐 봅시다. <웃음> 구독자님들 이 거기 거기 거기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리가. 한번 핸드폰 찾아볼까요? <웃음> 네 한번 뭐 봐주시면은. 네. 화철을 잠깐 찾는 동안에 크기를 한번 보여 드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1m 한뭐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폭이 궁금합니다. 앞바퀴 폭을 보면 될것 같은데 음6 0은안 되네요. 5 0한 2, 3 정도. 마이뮤지엄이나 이렇게 좀큰 장식장들에 단독으로 이제 들어갈 수는 있게 되어 있네요. <웃음>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웃음> 네, 다시 공부하고 와가지고. 네. 이쪽에다가 갖다 붙는 그런 느낌이구만요. 이런 식으로 뒷바퀴 핸드 앞에 이렇게 미사일을 양쪽으로 세팅을 할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 지금 그거 찾아보신 동안에 제가 지금 애기들을 좀 세팅을 했어요. 비싼 자동차에 좀발좀 좀 올리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슈퍼맨 안. 아, 이게 또 고증을 따지자 보면 롯데는 슈퍼맨이 없어요. 파라데몬 봉거지에서 쏘는 그큰 빨간색 포탄 맞고 얘가 다 날아가 버리는 롯태여서 네. 제가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저도 약간 자꾸 고증병 환자처럼 <웃음> 자꾸 안타가 뭐 돼가고 있어요. 아, 아니, 이러면 음, 안 되는데 좋은 건저 이렇게 되게... 네. 요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보증이 어떻습니까?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사이보그까지 이쪽에 하나 더 있었으면 진짜 금상 첨화였을 거라는 조금의 아쉬움은 있고 혹시나 아... 네,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다면 사이보그 좀 내주세요 아, 지금 그 이걸 제작했던 우리 그 작가님께서 네. 이게 지금 원너 브라더스의 라이센싱을 체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요그래 아마 허가를 해주면 은 그쪽에서 이걸 정식으로 내준대서 그 이야기까지 제가 전해 들어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프로타입으로 보시면 되고 맞아요 맞아요. 이 배틀 모빌뿐만 아니라 그 배틀 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비행기도 지금 만들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제이지 네. 님께서. 자, 아무튼 이렇게 피규어랑 같이 전시까지 해본 DTO 스케일 역대급의 배트모빌. 네, 한번 보여드려 왔습니다. 오늘 또 서울까지 함께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 해주신 소감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연드개기가 되어서 너무 또잘 보고 가고요. 앞으로 계속 새로운 제품들을 저희가 수입을 하고 또 국내에 소개도 할 건데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시장을 좀 건강한 좋은 시장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진짜 또 귀한 물건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그냥 두고 가실 생각은 <웃음> 없어요? 예. <웃음> 가져가신대요. 예. 자, 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한번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예. 부탁을 드리고 부탁을 또 피규어, 갤러리, 유튜브도 들어가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